오늘 리을이죠. 많이 했습니다. 기역, 키역, 쌍기역, 니은 디귿, 티읕, 쌍디귿 그리고 리을입니다. 리을을 굳이 왜 뗐냐면은 앞으로 들어갈 이제 미음, 비읍, 피읍하고는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을은 모든 글자들의 중간 중간에 뭐 을, 를뭐 등등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리을 하나를 제대로 알고 나머지 건 복습으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리을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 쓸 때. 짧은 경우, 긴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표현해 보자면 이거 귀엽죠 소태나무로 만든 것인데 제 딸이 만들었습니다 치즈 모양이죠 구멍 뻥뻥뻥 이것은 상이나 하했을 때죠 그리고 이것은 옆에 쓸때 물론 이것도 옆인데 무슨 차일까요? 자 우선 이것부터 보면은 를 등에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줄 맞추는 거 신경 써주시고 자 이것은 옆인데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라 리 이런 겁니다. 이거라면은왜 이건 짧을까요? 옆에 식구가 있으니까. 러라든가, 어리어라든가. 그러면은 이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예절을 지켜주는 것이죠. 라는 없으니까 어리이도 마찬가지고. 이리율은 특징이 뭡니까? 만초 식구들이. 그래서 일좀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그리고 이게 리을이 있다면은 더 많은 공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난점입니다 를자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조금 좁혀야 되겠죠 이렇게 알뜰살뜰 살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 없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고 그냥 르만 쓴다면은 좀더 이유게 써도 괜찮죠 그때그때 그때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고 열자 같은 경우 좀 복잡하겠죠 마침에서는 역시 오버하면 확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걸잘 조화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고 역시 줄 맞춰줘야 되고 옆에 쓸때 렌레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이 넓이가 뚱뚱할 때는 좀 접혀주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죠. 레라면은, 러이, 요거부터 짧아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똑같다고는 했으나, 르가 있고, 르이다 하면, 여긴 약간 좀 둥글려주는 기분이 드는 것은, 그, 기억이나 니은에서도 나왔었죠. 니은 부분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둥글렸었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드셔도 마찬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셨다시피 다시 한번 확장해서 볼게요 이거죠 요거는 러아리어에서는 꺾더라도 짧은거죠 이 안에서 이거는 넘어서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여태까지 했던 자음들의 복습입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이선 맞춰야겠죠. 역시 이선 맞춰야겠죠. 이 국자에서 요거 기억하시는가 몰라요.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 약간 이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맞게. 맞게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이렇게 맞춰줘야죠. 너기니까 짧았죠. 니리니까 길었죠. 눈 역시 이사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펭글씨에서는 가장 핵심이 이 맞춰주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니까. 자끈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는 똑바로 했으니까, 하나는 비스듬히. 이게 음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항상 그렇게 하느냐. 꼭이라면 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질 수 없죠. 그게 서로 배려와 조화. 기억나시죠? 지금 이 이전 것을 보기 전에 이걸 보신 분들은 지나간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줄 맞추기. 두개 있을 때 더구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실 것이고 이것을 제가 커뮤니티 방에 올려놓을게요. 거기서는 그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다운받아서 복사하면 바로 이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한장 또는 뭐 기분 나시면 두장 그러면 은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참여해 보세요. 확 달라지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쭉다 연습해 보시고 제가 한장더 보낼 내 거예요. 두 장을 올릴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회 되시면 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미음, 비읍, 피읍 넘어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